자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단게 와야 돼 알잖아 네어관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관이... 까만 거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손님한테 보여주고 먹어요. 숨이 보여드릴게요. 안 잡히네요. 스킨유 무슨 맛이에요? 약간 맛다그 음, 맛있나?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약간 캡사이신는 아니고, 화학 조미료 달, 그러면 이뭐 맛있네요. 뭐. 엽떡이에요? 아니에요 떡볶이에요 그냥 그것도매운거 잖아. 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맛이 안 느껴져요 그게 매워서? 이게 더 매워요 그럼 또 있어요 근데 매운맛 특집인가요? 어 매운게 너무 땡겼어요 <웃음> 스트레스 받을거 땡기겠죠. <웃음> <웃음> 먹어봐요. 재밌겠습니다. 옆 l 보다매운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짜 i t t 어 e 치토스맛 오 어. 오, 잡아라. 짜 자, 야. Yeah. 네. 내 표정이. 아까 손님이야. 아, 누나 진짜 미안해. 이러면 은 아, 니괜찮 아, 이게 약간 진짜 괜찮아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무서운데요 <웃음> 아 그래? <웃음> 네. 아니 괜찮아 무서운 느낌이야? 무서워요 <웃음> 그래? 어쩐지 쫓더라 아까 손님이요? 음.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오, 이건 정말 짜네요. 딴거 먹어요. 네, 내 거. 음, 까만 거 먹어요. 까만 거. 이거. 요, 음, 요 웃는 거특집이니까 먹어요. 먹고 있어요. 네, 언니. 어, 매운 게 정말 땡겼어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그 이게 무슨 매운 맛이지? 너무 어, 맵네요. 근데 확실히... 맵다 이게 그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맵네요. 음, 특별한 사람님! 드디어 보면 맵네요. 어 그때 너무 반가웠는데 채팅창으로 어 맵다 불닭볶으면 비교도 안돼요 이거 맵다 23살이에요 눈물고였어요. 유해, 유해. 음, 매워라. 맵다. 내가 매운 거잘 먹는 편인데 맵네요. 어머 저 쇼킹아 진짜 좋아하는데 쇼킹아보다 훨씬 매워요 10배는 넘게 매워요 맵다 아저 매운거 잘먹는다불러려다가하셨어요 여러분 저 치킨 제일 좋아하는 게 쇼킹 하시거든요 그거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밥도둑 이거 매운거 순위가 이게 영순위 얘는 매운거 잘 모르겠어요 얘네, 얘랑 얘 얘네, 얘는 매운 거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매워요 이거 검은 거 이게 무슨 매운맛이지? 쇼킹하세스 네네치킨 브랜드예요 저 근데 매운 거 먹는다고 막 피똥은 안 써요 <웃음> 어, 콧물이나 근데 쇼킹 맛있어요 근데 매운거 먹을때 우유 먹는거 좋아했어 같이 청양고추보다는 인위적인 매운맛이에요 이거는 캡사이신 그런느낌이 아니라 고스트페퍼 그느낌 같은데 핫블링은 매운거 아니죠 핫블링은 쇼킹아단 버전의 핫블링 어 맵어라 물을 마시는게 아니었어요 물을 마시니까 맵다 그건 무슨 떡볶이지? 저 불닭은 그냥 먹어야 <웃음> 아우지탄광치킨아 <웃음> 매워 저 근데 뻥 안치고 우유 있으면 은다 먹을 수 있는데 물 먹으면 더 맵게 느껴지거든요 으 꼬리불품 없도 못가진다 해도 다시 살아 시킨 브랜드별로 외운 거 잠깐만요 어휴. 잠깐만요 어휴. 빨리, 아, 콧물, 콧물, 아휴. BHC는 양념치킨 최. 레네치킨은 쇼킹핫. 교촌은 레드콤보. 그리고. 또 브랜드가 뭐였지? 근데 요정도? 저는 요정도만 먹어요 치킨 <웃음> 꼬리불프막대 어머 여기 치킨 그것도 있네 튀김.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 굿날 저 그거 좋아해요 볼케이노 저 불닭볶음면 안 매워요 저 그거 좋아요 불닭볶음면 입에 한입 넣고 우유 한입 머금고 이렇게 오물오물오물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약간 게시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맛있어요꼬리불맛 오늘 메이크업이랑 머리 공주언니가 해주셨어요 에이 너무 크다 얘 무슨 맛이지 이거? 마라탕 안 매워요. 이거 치킨 탄게 아니라 매운 건데, 빨간 게 아니라 까매요. 응, 음, 탄게 음, 아니에요. 끝난다. 또랑맘님, 안녕하세요. 매워요 이거. 매운 거 맵다고 하는데가 진짜 맵다. 이게 약간 달기도 달아요 근데 근데 많이 매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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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거 잘먹어? 매운, 거잘 먹어? 매운 거 엄청 잘해 먹어요 먹었나요? 응 안녕하세요 와. 먹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나도 아프도 몰라 난뭐안먹어어 이거 아, 안먹어안먹어안 안 원시... 아, 그래. 그래. 먹어봐 난이거만 먹어 하나씩 먹어봐야겠네요 그래 딱, 딱. 잘 먹겠습니다 음. 좀 언니 그 우리 아기 좀잘 보고 있어요 옆에 네. 우리 아기 응만지면 어, 큰일 나요 일단 만지면몸아 안녕 안녕 안안 안녕 이거 뭐지? 이거 먹어볼게요 초점 우와 엄마 너무 매운데? 이선우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맵다 아 잠깐만 너무 매운데? 아.. <웃음> 생일날 소고기 먹었어요 음 돼지갈비 먹었어 어머 도라지님 제 실물 보셨나요? 더 해주세요 더더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약간 여러분 혹시 라면수프 이렇게 손, 손에 애기 때 라면 부숴먹고 스프 먹다가 스프 손에 묻은 거 알죠? 근데 그게 라면 스프가 아니고 캡사이신으로 뭉친 거를 발라놓은 거 같아요 속눈썹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좀 별렀네요 근데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이 떡볶이 어디까지 진짜 맛있는데? 또잉또잉님, 감사합니다. 아, 도라지는 그 언니셨구나. 자꾸 저보고 악수해달라고 예쁘다고 해주셨던 그 언니, 감사합니다. 형아 언니, 저 진짜 매운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일단 먹어볼까요? 어? 응? 음. 이거 쯔란 맛 나요 쯔란 그양 꼬지 찍어 먹는 거응 음, 맛있다 이거 내 스타일이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찔한 찔한 맛. 그건 찔한 소스 발라져 있어. 이건 바삭한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어머, 특별한 사람님. 우리 같이 술 마셨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특별한사람 언니 또한번 와주세요 맞아요 레아주이 말처럼 매운게 고통스럽긴 한데 스트레스확 풀리네요 아 그래요? 제 얘기했어요. 토방슈 채팅 많감사합니저 일주일 엄청 힘들어서 밥도 안 먹고 속상했는 언니들 간식 보면고 떡볶이 먹 있어요. <웃음> 아니 다 먹고 빙수도 시켜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웃음> 지금 저 다이어트 중이어가 음. 꽃도방님 일주일 엄청 힘들었으니까 다 음, 주부터는 안 힘들 거예요 저 지금 다이어트 관련한 약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속는샘치 쿠팡에서 붓기 빼는 약을 먹어봤는데 와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붓기 빼는 약 아매 여기 중국 당면도 있네 이거 어디다 대고 먹지? 저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빨리 먹어요 언이 빨리 와야. 그때 손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그 테이블에 많이 있어 주지 못하고 대화를 많이 못해 드려서 죄송해요. 음. 아니요 사실 빤히 봐줄수록 좋아요 Hello 아까는 너무 매운데. 콧 <웃음> 제가 약 이름을 자세히 몰라서, 쿠팡에다가 그 그냥 붓기 제거 약 치면 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아! 아, 매워! 맵기 순으로 하자면 이게 제일 약하고 그다음 이게 약한데 감사합니다. 아, 보고 고통 중에 선는데기약이름을 제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붓기제거 약이 특정 약이 좋다는 게 아니고 호박즙이든 붓기약이든 붓기가 많았던 거예요 제 몸에 얼굴이 작아진 이유는 최근에 슈링크 많았어요 얼굴이 작아지는 슈링크 맞은 거고 붓기 제거를 말한 거는 붓기를 제거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뜻이었어요 슈링크 아파요 저 맨날 맞지 안 하고 하거든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마취 안하고 하면 진짜 아파요 인모드도 효과 좋고 슈링크도 효과 좋고 인모드는 지방을 약간 태우는 느낌이면 슈링크는 이렇게 처진 걸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게 좋은 게 아니고 붓기 제거 약, 호박즙, 녹차 이런 걸 먹으면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주시면. 인모드랑 슈윙크 같이 하면 좋을걸요? 진정됐으니까 이것 좀 먹을까요? 아니, 강공주님, 죄송해요. 효과 좋은 거 이제 말하지 않을게요. 입술색 캡사이신 립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붓기가 이렇게 뭔가 좀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몰랐어요 주연님 사랑해요 민식님도 사랑해요 아까무까님전 당분간 인스타를 안할거예요오엔진님 오늘 짝상 포기했다고요? 왜요? 오엔지 님썰 궁금하다 슬퍼 짝사랑 포기하는 거 얼마나 슬퍼요 나도 그 마음 알것같아 이거는 그렇게 안센것 같아요 어. 떡볶이가 진짜 레전드다 떡볶이가 소스에서 무슨 맛이 나냐면 불을 입에 집어넣는 집에 집에, 집에 넣는 느낌? 식어도 이 정도인데 뜨거우면 삶의 가치님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먹나 남겨놨네 그럼 내가 먹어야지 저 남사친이 하나도 없어요 남사친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아까 쇼볼 때처럼 싸웠나요? 제가 혹시 쇼할 때 실수했나요? 아 그래요? 저만 나오면 이래요? 죄송해요 이번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여자친구들이랑 인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생일 때 항상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그랬는데 딱 제가 생각한 친구들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저 머리색 이거 그냥 브라운인데 저 밀크 브라운 바닐라 브라운처럼 밝은 컬러로 내일 염색해요 초아님의 미래 꿈이 나 모습은 뭐예요? 저는 미래의 현무양처가 되고 싶어요 탈색 없이 염색 맞아. 탈색 절대 안할거요 <웃음> 머리 염색도 하고 피부과 가서 투자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할까 생각 중에요 필러도 맞고 <웃음> 이 조그만 튀김은 튀김만두에요 미니 튀김만두 전 휴가 4월달부터 내비환이 네, 마주치면 인사해주세요 현무왕처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내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항복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 달에 피부과 에쓰는 비용 한 8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머리 하트 손님이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다녀요 뺄까요? 코옆 라인? 원래 여기 보형물이 있었다고 없어져가지고 약간 무탕 느낌이 나은 것 같긴 한데 <웃음> 아 근데 이거 튀김 진짜 맛있다 <웃음> 피부 시술력 레이저 제모 리프팅 또 하고 피부과 가면 비타민 주사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이요? 제가 이상형을 최근에 생각했는데 약간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윗입술이 조금 두껍고 약간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짧아야 되고, 남자답고 무쌍이에요. 그게 제 이상형이에요. 엘님, 감사합니다.